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트리입니다닥트리는 항상 유튜브상에서 유명한 아이템들은 꼭꼭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할때 가장 핫한 아이템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비트? 비트? 여기 <웃음> 정답이 있네. 네. 정답입니다. <웃음> 정답. ABC 주스라고 요즘 굉장히 핫해요. 외국에서 회자되고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모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 따라 하시면서 좋은 경험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름이 ABC 주스인 이유가 애플, 그 비트, 비트 A, B. 캐럿, 아, 아, ABC 주스예요. 아, 요거를 아, 딴 거군요. 요거를 네. 네. 황금 비율로 갈아서 아침에 네. 공복에 딱한 컵씩 들이키면은 뭐 네. 내장 지방도 빠지고 체중도 몇주 만에 몇킬로가 쑥쑥 빠진다.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그럼 이거 먹으면 치맥해도 돼요? 어, <웃음> <웃음> 실험 한번 해보시죠. 바로 저희 만들 수 있어요. 백견이 불여 1샷. <웃음> 맛을 봐야지 알죠. 미뉴 PD께서 준비를 또다해 오셨어요. 미리 실황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네. 닥티오 역사상 가장 블록버스터급. 네. 네. 촬영 원가가. 상나감이 네. 넘치는. <웃음> 네, 와 이거 믹서기 좋아 보인다 이거. 네. 좋아 보여요? <웃음> <웃음> 이 삐딱해요? 자 재료는요 사과 네. 한 개, 사과 한 개, 네. 사과 한 개, A, 비 트는 3분의 1 개, 3분의 1 개. 네. 네. C, 캐럿 당근은 또한개 당근 한개그 다음 물은? 200cc 200cc 네, 물을 네. 제가 나중에 해 먹을 거면 사과는 네. 큰거 넣고요 네 당근은 아주 조그만 거넣어가고 먹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 그러니까 레시피를 따라야지 명확하게 어떻게 알아요 이거? 최첨단 기기라 어? 좋습니다 걸쭉한데요? 일단 색깔이 참 이쁘죠? 네. 네. 네. 주스가 딱 짜서 착즙 주스 그 건더기는 네. 빼고 국물만 먹는 게 있고 네. 네. 네. 네. 건더기까지 네. 네. 함께 먹는 주스가 있는데 이거 내려놓을게요 제가 네. 나 설명하고 있는데 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웃음> 좋은 할 알게요 아무튼 이 ABC 주스는 건더기까지 함께 드셔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우또 컵까지 왔구나 민효 피디님도 한잔 드릴까요? 아, 니 아니요 아, 저번에 저 <웃음> 소백 아니면 안 드신다고? 아. 체지방 분해를 위하여 건배! 건배! 위하여! 마셔보겠습니다. 마신다기보단 <웃음> 떠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좀 들다는데 꿀 넣으면 안 돼요? 거봐 제가 상어를 음. 큰거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웃음> <웃음> 먹으면 돼요? 한대? 먹으면 안 돼요? 이 ABC 주스가 왜 효과가 나는지 그 방송에서 소개됐던 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자, A. 사과에는 우루솔산이 들어 있어서 식물 영양소가 뭐 그런 게 풍부하대요 그리고 B. b t 에는 자색 성분 보라색 색깔이 이게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죠 이것도 상장이 뭐 여러 가지 건강에 좋다고 음, 항산한 물질이 네네.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C. 당근에는 네. 폴리페놀,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돼 있다 그래서 좋다 네. 체험단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네. 체중이 짧은 시간만에 많이 빠졌고 허리 둘레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중이 68kg에서 6 5 9 2.2kg가 줄었는데 네. 네. 허리둘레가 90에서 80으로 10cm가 줄었다 어... 변비가 한 방에 개선이 된거지 그러니까 배에 자, 똥 빠졌다는 그. 변에 시원하게 빠져나가는거지 아침 식사 많이 하시던 분들이 아침 끊고 이 주스 하나만 네.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셨을 수 그렇죠,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해독주스 다이어트라고 많이 유명하잖아요 여러가지 채소 섞어서 먹는거 그것만 먹어서 살 뺀다 이건 절대 반대 저는 그런데 해독주스를 만들어서 드시는 거를 식사 전에 드신다든지 정말 바빠서 식사 못하실 때 식사 대용품을 먹는다 저는 그런 강추 음.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 ABC 주스도 네.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식전에 좀 드신다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식이섬유라는 게 장을 깨끗하게 네. 청소를 해준다 막 이런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영양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특별한 기능을 하나요? 아니요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가 안되고 대장에서 그냥 배출되는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먹이는 안되지만 미생물들의 먹이는 되거든요 그래서 음... 장 속의 정상 세균총을 바꿔준대요 보통은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서 유익균들이 다 득세하게 된다 장 속에 페르미큐테스라고 하는 예, 비만을 음. 유발하는 세균들이 득세하고 있을 때 풍부한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음.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네. 장 속에 정상 세균 총이 바뀌면서 다이어트에 긍정적 효과를 낼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식사 전에 칼로리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네. 포만감을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먼저 딱 드시고 나면 그 다음 식사량이 확 줄어요 확실히 네. 근데 저도 실제로 이래요 나 이제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은 저녁 때막 먹다가 하루 딱안 먹고 낚 네, 지잖아요 네. 그러면 배가 쏙 들어간 것 같고 아, 몸무게도 실제로 네. 한 2kg씩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음식물 대변 수분 네. 이게 네. 빠져나가면서 네. 싹 줄어들게 네.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체험단 분들도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식단 조절도 같이 하면서 ABC 주스도 복용을 네. 했다. 이렇게 음, 나옵니다. 음, 그래서 네. 이게 ABC 주스만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걸 뭔가를 같이 하면서 저걸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 그쵸? 이렇게는 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세 가지를 섞어갖고 엄청난 영험한 효과를 낸다면 이거만 먹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박수선생님 지금 이러고 계셨겠어요? <웃음> 그렇네요. <웃음> 가 유명해진 게 내장지방을 빼기가 힘든데 이거를 음. 먹으면 내장지방이 잘 빠진다. 이래서 이제 유명해진 거거든요. 그것부터가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인데 몸에 있는 여러 지방 중에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빠지는 건 내장지방이에요. 이 내장 안에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음. 그 사이 사이에 막 지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몸에 지방을 급하게 저장할 땐 거기다 음. 저장을 해. 근데 반대로 꺼냈을 때도 바로 꺼내 쓰기가 쉬워요. 음. 막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면 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건 내장지방이에요 근데 그걸 왜못 느끼냐? 너무 조금 빼서 많이 빠졌을 네. 땐 분명히 내장지방부터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딱찝었을때 삐져나오는 거 있죠 네. 요건 피하지방이에요 네. 요건좀 오래 걸립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 다이어트에 아주 좋다는 ABC 주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우리가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컨텐츠는 사실 제 개인 채널 닥터시원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웃음> 한번더 하시죠. 제가 아직도 두 번은 그렇잖아. <웃음> 그래서 지금까지 닥터시원이자 저희는 닥티를했습니다 같이 아, 하시죠. 그래도 같이는 하시죠. 아무리 홍보가 지금 네, 어도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닥터를 였습니다.